예축 세도는 내가 임마 형님 5만 5천. 때마침 이성 세도로 서로 주고 봤습니다. 더원형 5만 5천 나왔고 이것도 나 궁금하게 해서이 세도가 진짜 더원형 세도만큼 된지 하이쿠 반갑습니다 펜스타 페스티벌 도전 깨기두 번째 시간 더원 형님이 있는 라인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스타 도전 깨기 시작은 가볍게 장날킹으로 출발하게 되겠군요 자 성물이 있는 장날킹보다 투급이 높습니다 자이성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세트코 블레이드 29,000 나오고 있고요 자 단일기 2성 떴군요 이걸로 들어가게 되겠죠 좋았어 부자, 빡 26,000 아무 조건 없었는데 26,000 텐타클블레이드 1성 32,000 어둠이 제 들어가고 있으면 2개 들어갔고요 펀치 17,000 자 2성이 떠서 2성이 나가게 됩니다 아, 크란디에 예. 오만 삼천 야 근데 오랜만에 심연장판 딜을 보겠는데요 이거 여러분 장날 킥조에서 먼저 피사기가 나가게 됩니다 카고해 히압축스 4만천 자 돌면서 한번더착다까지와그 정도로는 예 공방생 감소하고 있으면서 이빨 아웃박운빡그1 7칠 진짜 겁나 센데요 여러분. 음. 자, 라운드 스 처젤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다시피 약간 역속한테 이기기에는 서로 같은 페스티벌이니까 속성이 좋은 애가 확실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뜰란지 한번 봅시다. 문청 세거든요. 절삭이 4만 나옵니다. 일성의 4만. 우세속에 쳤을 때 기준으로. 자, 도프렌디 갑니다. 자, 역속 26,000. 야, 요거 나오는데 이성 나오는데요. 우세 속에서 2성 나오는데요. 우세속에서 절삭이 2성. 62,000. 펜타클! 아무래도 역속을 이기기는 좀 힘들다. 자, 절삭! 톡톡톡톡! 조키특스고 사만! 와, 1성에 막 그냥 그둥치 파가프니까. 자, 2성 나가게 됩니다. 자, 프지 그러나, 필살기가 준비되어 있는 젤드리스가 한마디 하는군요. 자신의 그 신를 깨닫게 될 거다! 그동식, 그동식, 이러면서. 그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개찌발라쁘네요. 참, 이렇게 보면 이 게임에서 속성이라는 게 진짜 많이 중요하다, 그죠? 첫 엘드가 막, 와, 속성이 진짜 큰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서로 비슷비슷한 수준들일수록 더 그렇다고 봐요. 자, 갑니다. 쭈쭈쭈쭈쭈쭈, 와우! 53,000, 동속, 동속, 동속 기준. 53,000 나오고 있고요 자, 같은 1성인데 2성이 떴습니다. 절삭 가겠죠? 쭈쭈, 쭈. 55,000. 야, 동석 기준. 서로 딜 잘하고 있고요 자, 삼성 텐타클이 떴군요. Yeah. 텐타클 블레이드. 엄청 셉니다. 89,000, 89,000. 어둠이 더 쌓이고 있고, 끝날 뻔 했다. 야, 끝날 뻔 했어요. 방금. 자, 필살기 대치 상황이라 필각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춥! Yeah. 이불소드 빔. 자, 이렇게 되게 되겠고요 자, 2성 텐타클 나갑니다. Yeah. 끝났다 이거 아, 74,000원 나왔는데요 예, 동속 기준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페스티벌 중에서도 좀센 놈에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동속 기준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우세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런 느낌 자, 요거 어떻게 되려나또 마신족 대에서 중요한 핵심 인물 중에한 명, 또 선멜이 나와 있고요. 선멜이 우세 속입니다. 근데 선멜이 좀 확실히 옛날 크리스더 보니까 스탯은 투급은 어, 피스타가 투급 선통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 텐타그리 바로 떴어요. 빠빠빠빠빠빠! 삼만 역속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어둠도 없고, 자, 어 피스타 벌써 와 사길 첫 분네, 사길 첫 분네. 자, 안멜 단일기 나가게 됩니다. 파크 스퍼드. 이만천 끝났는데 이거 아무래도 리그 끝나지 않을까요? 모르겠다요. 자 필사 이거 엄청 세더라고 역속이라도 끝날 것 같은데 이로 하운드 빵이 봐봐. 어? 역속도 그냥 끝내는. 와 힘이 느껴집니다. 힘이 느껴져. 자 계속해서 다음 판 들어갑니다. 여엘이 나와 있어요. 여엘 굉장히 벌 때리는 친구긴 하거든요. 자, 어떻게 될지. 자 이번에도 패가 좀잘 떴네요. 삼성 하나 떴고 바로 텐타클. 기준, 기준. 동속 기준 6만 1 0 6만 1000 나오고 있고 시작부터 6만 1 근데 어, 엘리가 기절이 붙었어요. 기절 잘 붙은 여일은 정말 무지막지 않거든. 타타타, 기절. 또 기절 또 붙었어요. 필살기가 준비되어 있으나 필살기를 쓰지 못하고 있는 페스타입니다. 타타타. 또휘절이구요 그럼 사기가 필사기 만든 여엘입니다. 무지막지하네요. 피를 다 채우면서 반사판을 만들고 있는 여엘오 잠깐만 이게 오. 자요번에 필사기가 나가게 되는데 이게 안멜과는 다르게 버프를 해제하지는 못한다 이말이죠 근데 버프 효과, 자세 효과, 디버프, 아이, 죽겠다, 야. 아 죽겠다야. 아 죽겠다. 아못 죽이면 반사로 죽을까봐 제가 얘기를 한 건데 버프 효과도 버쳐초 25만 치죠. 어? 이가 버프가 있어? 그럼 더 세게 때려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엘은 목숨이 하나 더 있으므로 기절시키면서 또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페스타 계속, 계속 기절해 있는 상태. 여엘 패잘 뜬다. 어, 패잘 뜬다. 기절 계속 붙거든. 기절 계속 붙거든. 그러다가 여엘 반사판에다가 저 삼성 가, 갖다 때리다가 잘못 하면 지가, 오! 야, 여엘 패 사기 오늘. 야, 이거 여엘이 이겼겠는데 봐봐봐 시나리오가 봐봐봐 봐봐, 여일 이기겠다요 기절또 시키재 이 패즈 할땐 여일은 진짜 무섭긴 하거든 그러면서 여일이 반사판 만들고 거기다가 삼성 갖다 꽂다가 쳐잡빠지겠는데 시나리오 가딱그 시나리오잖아 지금 여일 피살기 파크당 반사 아판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시나리오가 그쪽으로 향해 가게 될지 한번 봅시다 삼성 나가게 되겠죠 AI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갖다 꽂아버리거든요 봐봐봐봐봐봐봐봐 우와 와, 와, 11만 5천으로 여일 죽일 뻔 했어요. 야, 죽일 뻔 했는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11만 5천이란 딜을 뽑았고, 피싼기 아닌데, 11만 5천. 근데 반사로 지금 1 4만 5천을 받아가 쳐다 빠졌어요. 야, 이거는 여일 입장에서도 약간 개쫄한 장면이 아닌가. 자 그러고 볼까 이번 로멜을안 했죠 로멜를어 로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로멜좀 옛날 캐릭터지만 혹시 필살기가 좀 빨리 로멜 필살기 가 빨리 잘 나오니까 뭐 터지면 어떨지 모른다 이런 느낌 자우대 속에서 프렌즈 갑니다 굉장히 셀수 있어요 버버버버 와우 6만 전 반피 날리고 있고요 셔터에 반피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성 아1인기우선 시대에서 디비전 임팩트 자 바로 필살기가 안 됐군요. 어안 됐군요. 아자 어. 텐타클 나가게 되겠고요. 이야, 이거는 예 로멜은 네가 이길 상대는 아닌 것 같다 확실히. 팍팍팍3만0 0자 로멜 수고했다 그죠? 어, 왠지 로멜 풀 카운트 나도 한번안줄것 같기도 해. 풀 필이면. 아 이제 풀필 때는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필살기 0 대면 이 (18반) 트집 보면서 예 네, 롬멜 정도는 가볍게 지려와 밟습니다. 자 마지막 페스티벌 영웅 또 하필 속력 대 속력이야 정말 찐 제대로 한판부터 보게 됩니다 더 원더 페스타로사 예측 세도는 내가 임마형님 5만5천 때마침 이성 세도로 서로 죽어봤습니다더원형 5만5천 나왔고 이것도 나 궁금하기나 이세도가 진짜 더 원형 세도만큼 센지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뭐지? 뭘까요? 도원형이 처음 그, 첫 버프 하나가 있어서 그런가? 도원형이더셌습니다 자, 이성이 우선시 되겠죠, 그래도? 이성 앙, 앙. 여게좀 약해서 그렇지. 오, 약한데 4만인데? 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형은 진짜. 아, 하긴, 이 형은 지금 성물도 끼고 있으니까. 방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당연히 그렇겠다. 아, 같은 쇄도라도 도원형 쇄도가 지금 더 셉니다. 예? 자, 프렌즈! 쭈쭈쭈쭈쭈쭈. 아, 그래도 쎄다. 42,000. 어둠이 점점 쌓일수록 절마가더 세질 가능성도 있고요 자, 도원형. 아, 근데, 어 필살기가. 예, 필살기가. 필살기가. 이렇게 돼버리네. 이거 못 견딜 것 같은데요? 빵! 아, 견뎠다. 왜 견뎠느냐? 도원형이 지금 정호였어. 정호 정오 면역이어서 공방생 감소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데미지가 안 터졌어요. 이야, 이거는 영화 같은 장면이네. 정호라가서 아무래도 능력치도 더 센다, 더 센데다가 면역이라가지고 디버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더원 댕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자식아! 네가이마성격맞지의 최강자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자, 요거는 라운드 트 가봐야지. 아한번더 해봐봐봐. 최고의 싸움. 자, 폐도 서로 서로 사기를 전혀 안 치고 아주 깔끔하게 폐가 떴어요. 슝! 3 0 0 0 서로 쇠도 딜 비교하면 해봅시다 또 쇠도 서로 1성 쇠도 29,000 요즘도 차이 나네요 이거 성물 차이 정도일 수도 있겠다 성물이랑 처음부터 능력치 하나 있는 더운형이라서 고그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빡! 55,000 자 이제 텐타클 텐타클 이제 너의 장점은 텐타클이니까 해보라 해보라고 텐타클 2성 빠바박 쪼쪼쪼쪼쪼쪼쪼, 쏭! 44,000. 어. 더원형보다 단일 딜이 약간 한수아래인 자, 근데 요건 좀 약하지, 슈퍼노바. 빡! 빡! 44,000. 더원형이 무려 필살기를 먼저 만들어버렸네? 어, 그거 아니라도, 지금 니가 필살기 나왔어도 또 정호다, 야. 딱 정호 때 필살기 써가지고는 더원형을 못 잡거든? 근데, 어, 정호가 지나면 더원형은 주로 필살기가 완성되어 있단다? 흑! <웃음> 저끄덕거야 <웃음> 오늘의 결론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기승전 더원